안녕하세요. 가정용 커피 머신을 청소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머신은 엘로치오의 자르투라는 머신입니다. 사용한지는 지금 두달 정도 지났고요. 먼저 먼저 물을 흘릴 건데 어, 물바지가 차오르면 이따 귀찮으니까 냄비를 하나 쓸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솔질을 미리 해주면 은좀 편해요. 그리고 장갑 꼭끼시고요 장갑을 끼면 살짝 무의식적으로 닿았을때 데이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게 블라인드 바스켓이 결합된 포타필터 하나 약 그리고 있으면 편한 계량스푼 뭐 양은 적당히 2g쯤 넣으라고 하는데 감으로 조금만 넣어주세요 많이 필요 없으니까 가서 결합을 해주고 저 같은 경우는 오토 세팅 2번에다가 어 14초 정도 됐다가 멈추는 기능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자르에는 자동청소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다이얼을 돌려줘도 되는데 물기 묻은 손으로 저거를 만지면 물이 좀 고이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버튼으로 이런 식으로 10번 정도 해줍니다. 세척이 진행되는 동안에 남는 피처 하나에다가 세제를 넉넉하게 넣고 물을 받아주세요. 어차피, 스팀 피처 청소하려고 쓰는 건데, 뜨거운 물 받을 필요 없이, 스팀으로 데워버리면 되니까, 부글거릴 때 넘치지 않을 만큼만 받아주세요. 쓰러지지 않기만 대충 걸고, 모조를 돌려서, 데워줄게요. 다 데워주면은, 꺼주시고요. 이렇게 계속 진을해줍니 충분히 뜨거워졌으면 잠궈 주시고요 이대로 방치를 해두고 그룹헤드 세척을 계속 진행합니다 열번 정도 진행을 했고요 세제는 다 녹아서 없어진 상태고 이제 이거를 맑은 물로 한번 헹궈 줄거예요 다음은 들어간 약이 이제 고여있을 테니까, 이거를 물을 수동으로 흘려서 30초 이상 빼줄게요. 하얀 약물이 나오는 게 보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때 샤워스크린을 분해를 합니다. 아무래도 샤워스크린 안쪽에 살짝 원두가 고여있는 게 계속 가로로 세척이 끝나도 계속 나오는데. 빼고 확실하게 닦은 다음에 진행을 합니다 깨끗한 포터필터에 임시로 쓰던 가스켓을 얹어서 장착을 할게요 샤워 스크린은 제거하고 가스켓은 있는 상태에서 깨끗한 필터를 넣어서 돌려줄게요 물을 마찬가지로 이것도 10번정도 헹궈줍니다. 이때는 두세 번 정도 하다가 필터를 열어서 물을 버리고 헹구고 장착해서 백프러싱하는 과정을 반복해 주세요. 지금은 13번정도 반복을 했는데요. 깨끗하고 찌꺼기 없어요. 키친 타월이거든요. 물에 깊숙하게 넣어서 소리 닿지 않거나 물이 닿지 않은 부분에 커피 찌꺼기를 제거를 해줍니다. 뭐 묻어나진 않네요. 아까 걸어놨던 피처를 이제 제거를 하고 충분히 불었을 테니까 제거를 합니다. 젖은 행주로 감싸서 화지할게요 꼼꼼히 닦아주고 그리고 안에 약이 좀 고여있을 테니까 이때는 45초 정도 스팀을 뺄 거예요 스팀봉을 세척하고 오면서 불릴 때 썼던 물이거든요 여기다가 이런거 샤워스크린같은거 담궈두고 나머지 세척 진행하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헹궈내기 과정 끝냈고 그제 가스켓 마저 제거했고 혹시 꼈을지 모르는 찌꺼기 캐친타월로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 물을 또 35초 정도 흘려서 마무리를 할게요 샤워스크린이 없는 상태여서 안에 있는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척한 샤워스크린에 다시 가스켓을 결합할게요 가스켓은 납작한 부분이 아래로 오게 약간 볼록한 부분이 위로 오게 장착하시면 됩니다 헷갈리면 로고가 있거든요 로고를 위로 오게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두께가 안 맞기 때문에 실리콘 c 를한번더 얹어서 결합을 할게요 결합할 때 포토필터를 쓰지 않고는 손으로 껴도 잘못되진 않았어요 잘못하다가 데일 수도 있을 뿐이지 결합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대로 결합된 나지 확인해주고요. 다음 마지막로 이제 물을 비워낼 건데요. 어느 쪽이나 쓰셔도 돼요. 근데 이쪽은 아까 45초 동안 청소를 마쳤으니까 굳이 뺄 이유가 없고. 이쪽으로 하면 빠르겠죠. 열수를 빼는 곳이니까. 전원을 계속 켜두면 물통에서 물공급이 계속되기 때문에 전원을 끈 다음에 적당한 용기를 넣고 물이 안나올 때까지 받아주시면 돼요 거의 다 빠져가는데요. 물빼기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하고 있어요. 매일 하진 않고요. 물이 다 나온 것 같으면 살살 돌려서 안 돌아갈 때까지 잠궈줍니다. 일단 전원을 켰을 때 물이 나오면 곤란하니까 조심하시고요. 물받이도 빼서 헹궈줍니다 물받이를 끼울 때는 살짝 사선으로 넣어서 넣은 다음 밀어주면 간편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청소가 있는데요 물탱크 청소 거든요 뚜껑을 제거하고 통을 들어서 분리를 해줍니다 물탱크를 닦아주지 않으면 밑바닥이나 벽 쪽에 미끈미끈하게 물때가 낄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비워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떼어난 부품 부품은 이제 물탱크형으로 살 때는 필요가 없는데 이쪽 보시면 구멍이 있거든요. 이거 막아놓는 용도로 그냥 두고 있어요. 안쪽에 보이는 이제 실리콘 뚜껑을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제거를 하시고. 내면 이게 수위를 감지하는 센서라고 해요. 한쪽이 약간 거무스름한 쪽이 아래로 가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 닦고 건조를 하시고 다음에 쓰실 때 아래로 가게해서 장착하시고 뚜껑을 덮어서 결합하고 평소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